ISTJ에게 고백하기 전이 신호들까지 수락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번 어떤 제안을 해도 거의 다 수락할 때 ISTJ에게 제안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던 ISTJ가 예스맨처럼 행동하면 그건 고백각입니다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기회를 보고 무난하게 고백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2번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도 조용히 넘어갈 때 당일 약속 취소 또는 당일 약속 잡기는 ISTJ에게 있어 참기 어렵습니다. 이 경우 명확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. 하지만 당일 약속 잡기는 가벼운 만남 정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일정 소화 중 우연히 ISTJ가 있는 곳에서 퇴근했는데 잠깐 짬 내서 커피 한잔 제안하는 건 수락할 수 있습니다. 평소엔 귀가 본능이 작동하지만 호감 상대의 제안은 받아들일 것입니다. Onul d 하 s h i Chung Hajusi y a s a g m a d u e l t o n i s t j YUI Hon In Shingo Hashi s t j World Membership A Gaid Hashi m c g s e i s e n Vlog ASMR Dung Total n e g a Benefit Yul Nul i l Suet Sub Nada Uchuk s r e d